오늘 본문 그 4장 1절에 보면 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장 1절의 핵심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믿어줄 것이냐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세 가지 기적을 주시는데 기적을 주실 이유가 뭘까? 그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슨 이유가 있을까? 여기 보면은 첫째 모세의 림을 만지기 위한 사건이 말씀습니다 모세의 림을 만지고 그 다음에 주저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에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이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다 이것은 이제 시잖아요. 그 믿는다에 아만이잖아요. 아만, 아만 이 말은 어, 지탱하다, 떠받치다, 어, 지지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모세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모세가. 믿지 못하는이유가 있거든. 요사람이요 그 내면의 가치가 무너지잖아요. 내면의 가치가 무너지면 남의 평은에 사람은 이사니은저희들이엘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할 때마다 흔은리잖아요 나중에 당나귀 물속에 던져버리고 마는데 사람이사사람이 그 인정받기에서 이 내면이 무너진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요, 인정받기에서 보는 중 하던 어떠한지 본인 이 인정받아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이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가치 있는 일을 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살아도 자기를 있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못 견디는 거니까 그래서. 어 네면이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다른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미래가 없지, 그렇죠? 왜냐, 어, 인 터지 열등감 때문에 열등.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네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꾸 자꾸 열등감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감에 목숨을 거는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그 모세를 이제 보면요, 내면이 그 무너지 그래서 그 바로 열등감의 그 어떤 그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는게 사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고 자기 존재감에 대한 것이. 목말를 하는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요세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우리 목소리들 보아도 험, 잘 아시는 목문이고 아시는 내용인데 네, 세 가지가 첫째는 지파이가 뱀이 된 사건이고 둘째는 손이 나병이 반자가 된 사건이고 세 가지는 나이가 물을 갖다 좀 더다 불면 은 피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최초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것서뱀 만드는 참 이해가 좀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다는 거죠. 차라리 무시를 불렀다가 수슨 죄송합니다. 아니면 뭐 쓰시 아니면 볶음밥 아니면 뭐, 뭐 여러가지 식사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아까처럼 고기구이, 그렇죠? 얼마나 맛있었잖아요, 광라에서. 살 노력. 그런데 모세에게 준그 그 메시지의 풀스트가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입니다 던져. 던졌더니 뱀이 있다는 거죠. 지금 있는 뱀도 다 없애야 되는데 없는 뱀을 만들어냈으니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런데 바로 사탄은 뱀은 사단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그 모세의 두려움의 상징이 뭐냐? 바로지.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로왕이 살인자 모세의 복습을 벌이고 있고 언제 와서 죽일지도 모르고 그렇죠? 항상 모세는 그 두려운 것이 바로왕이죠. 그런데 왜 그럽니까? 그러면 이집트에 보면 바로왕이 뭐가 있습니까? 포프라에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뭐냐? 사단의 왕국, 뱀의 역사, 그 다음에 세상, 세상의 가치관그 다음에 육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어떤 어, 세상의 잡혀있는 모습이 바로 어디냐? 애국인데, 보세야 지팡이 던져라. 어디서 지팡이 다시 잡고, 잡아. 잡으니까 다시 뱀니스. 모세! 엄청나. 어, 너가 가면은 너는 모스 뭐, 누 잡을 수 있다. 바로를 잡을 수 있어. 너 바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드신 뱀이 그 뱀을 바로 지팡이라 보십니까? 능력과 권능과 권세의 상징 아니니까너이 지팡이 가지고만 가. 그러면은 너가 반드시 누굴 잡을 수 있다? 바로를 잡을 수 있다. 너는 사단의 역사를 잡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도 사단 오수시바를 불릴 수 있는 장세계 3장 15절의 역사를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너가 바로 잡을 수 있어. 다. 근데 이어 사람이 요기 말씀에 보면 그 운동경이 나오는데 전체 인턴 기적이 문들병 n t k n 뱀이 I d o n 그 know. I 를 잡으라. 그가 손을 I d 잡으니 그 n o 서지팡이 n t know. I don't k n o 다 바로 잡을 수 있어. 너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보면 don't know. I d o n 나 know. I d 나 n 하나님께서 아무리 믿음의 세계를 줘도요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 면이 무너진 사람은 안돼요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시는 손을 가슴에 내게 받습니 가슴. 모시야 네 손을 머리에 얹어라 내가 지혜를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시야 네손 사탄이 사회에 들어라 내가 약속을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되게 보면 뭐, 위하게 무슨 약속할 때 거기다 손 놓고 이렇게 언약하고 그러잖아요 모세야 니네 손을 다리에 닿잖 튼튼하게 그리 아서니 그래? 네 손을 가슴에구나가슴다넉었다가앞는데아를분독병 아, 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주의롭지 어요 하나님께서 첫째는 뱀만 드시더니 두 번째는 분독병이 나라죠. 자 이렇게만 사용면은요 그 그걸 원래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 메시지가 뭐냐? 주의 역사는 치유와 행복. 치유와 행복, 그 다음에 지혜 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사람이요. 내면이 무너지면 앞으로 못날라요. 내면이 무너지면 남의 평가에 없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내면, 내면이 무너진 사람은 계속 자기를 나타나야 해서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요. 그게 그래서 내면에 무너진 사람은 결국은 뭘얼 하든 간에 성공적인 사람이 안된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가슴에 손을 내는 것은요.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이 가슴에 품으면 치유가 되잖아요.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딱 손을 폈는데 문득병이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 상태가 지금 문득병 상태 같은 거죠. 나렘 상태 같은 거죠. 완전히 모세가 사실병과 광려있다 보니까 푹 썩었는지 어떻든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감각 없고, 문득병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역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 미래가 없는 이 사람들 다시 너 가슴에 손좀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가슴을 만져준다는 거예요. 마스 가슴, 마음, 신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은 얼마든지 일을 낳수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픔과 목색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냐 바로, 바로 아. 6절이죠6절그래서하나님마음에 품으라 붙들고 품고 기도하면 풀립니다.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가면 풀립니다. 안도하는 아, 것도 풀립 그런데 안된다. 사람이 너, 어느 때쟤 안되냐고 넘버이려고면안되냐은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오은니원이 려고 노력하는 연이됩니다오은원 그래서 항상 도 모르는 넘버원이 려는 분이고 오은니원이 되려고 는 분이 오은니원이 려가신 분이 나중에 뭔가 이론이 있요그렇죠 이이또 나오는데 이말씀을 그니까 어, 여왕께서 이시대 많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또안믿아니하또 또 믿지 아니하며 이 믿음의 문제가 되죠. 안 믿는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면그 좋은 표준의 표정을 맞지 않아도 나 좋은 표정의 표정이다.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더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또 나이가 우리 당해서 피가 되리라. 우리 피가 된다. 이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기전입니다 그쵸? 나타나지 않는 기절 그런데 이것은 뭐냐? 컴아먼트죠. 약속이죠. 언약이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자, 악한 울수마이 같은 바로도 잡을 수있그 다음에 누구도네 리면도 치료되, 치료되었고 그래도 못가겠냐 그런 약속입니다. 물을 필요한 것입다 나엘과 을 필요한 속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요 절대적으로 할게 없지요. 그냥 가지요. 그죠? 복이지 않냐 신은 하나님의 신이시라, 신을 하나님의 신실하시을 계속 보내줘요. 그런데 사실 나엘과는 이집트 그 자존심 아닙니까? 나엘 상관없죠. 그니까이 나의 삶의 자존심을 내가 다 깨뜨려줄게. 어떤 것도 나를 부실지 믿다. 약속이 믿고 가! 모시야! 자,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요. 뭐 세상을 불어하는 것도 없했지만 별로 돌아가지않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싱싱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결국은 이모셔야그 약속을 믿고 가니까 나의 강 우리 피가 그다음에 어떤 또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린양의 문술주피 역사가 일하고 문술주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어렵잖아요. 교회 목회만 그 마귀 같은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걸 물리치고 나고 그다음에 낙심대가 를도면낙심대대가어서 주님께서 그보다 두배더 11조 인 사람은 우리 줬는데도 새로운 사람 생각 안하고 한사람만 힘들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겠습니까 약속 너 십자가 봐 십자가 보고 가라네가그 그 십자가 봐라 너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의 약속을 믿고 가기만 하면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두 가지는 이 땅에서 확실하게 하나인 것이 우리 역사에 주시는 역사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의 십자가의 금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아래로 했다고 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국을 모셔야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근거합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고살에서 하나님 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갔지만 그러나 그의 역사는 그 믿음의 역사는 오늘까지도 날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종에도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약속 가면 그 약속을 믿고 가면은 이 종에 하나님의 큰 아크신 은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사을 아주 간단하게 선결을 예, 마치니다